알아볼 것도 너무 많고 네. 옛날하고 다르잖아요. 정보의 홍수 속에 살다 보니까는 더 힘드실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갈입을 했는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셨으면 해요. 그래서 이때가 넘으면 절대로 받아주지 않겠다는 뜻이고 꼭 그날을 맞추실 필요는 없으세요. 어, 웬만하면 은 1차 경화 검사하기 전에 하시는 게 3천 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3천 원더 내고 1 0년더 보장받는 게 낫다. 근데 엔대 수십에서는 이걸 2천만 원씩 보장을 해드리고 관여 비관은 구분 없이 보장을 해드리기 때문에 훨씬 더 고객님들 입장에서는 이들이죠 그러면 이렇게 보장한도가 늘어났다면 당연히 따라서 금액도 올라갔죠 안녕하세요. 법연구소 박찬환 대표입니다. 오늘은 태아범 전문가 박선티님 모시고요. 태아범에 대한 궁금한 사항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자님 안녕하세요, 박소영입니다. 네, 8월에 또 이슈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음... 이런 것 때문에 스터디를 오늘 거의 내리 저희 몇 시간 했죠? 아, 아침 10시부터 시작해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한 보람찬 하루니다 그리고 8월에 또첫 영상을 네. 박세현 팀장인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네. 그런 것 같아요. 사가보험은또그 기간에 또 가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음. 가장 빠르게 좀 소식을 전달해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를 네. 했어요. 음. 이달에 좀 이슈 사항을 좀 전달해 주신다면 음. 무해지 환급형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계실 거세요. 10%라는 상품이 있고 50%라는 상품이 있어요. 납입 기간 20년이면 20년 30년이면 30년 그 기간 안에 해지를 할 경우에는 해지 환급이 전혀 없는 대신 일반형 대비 보험료가 30% 정도 저렴한 상품이죠 고객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상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바로 없어진 건 아니지만 8월 13일까지가 마지막이고 8월 14일부터는 무예지 황금형 10%는 이제 없어질 거예요 음. 그게 이번 달에 가장 큰 이슈가 아닐까 싶어요 저희가 항상 이 절판 마케팅 절판 마케팅 음. 하는데 이번에는 그 실손 6월 여파가 음. 끝나고 나서 과연 무슨 절판이 있을까 음, 맞아요. 네 했는데 네. 정말 뜬금포로 네. 금감원에서 갑자기 그 그렇죠. 10%용을 제지를 음. 했어요. 합리적인 의심을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은 있거든요. 음. 전문가님의 견해는 좀 어떠세요? 일단 나비키가 이동안은 해지를 할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해지 안 가끔은 일원도 없어요. 적에 대한 민원이 좀 발생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금강원에서는 이거를 그만하라고 한 건데 음. 어, 어떡하지 어떡하지 8월 13일 전에 내가 꼭갈고을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음. 여러 가지 장단점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과연 13일 이후에 무해지 10%용이 없어지면 어떤 이 부분이 좀 중점적으로 변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계세요? 일단 아직까지는 담보에 대한 공지가내려온 없어요. 없고 음. 지금도 각 보험사마다 무해지 환급형 10%가 있고 50%가 있어요. 10%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 차이를 말씀을 드리자면 해지 환급형 1원도 없는 건둘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10%인 경우에는 납입 기간이 끝나고 나서 해지를 했을 경우에 10% 정도 돌려받을 수 있는 거고요. 50%는 말 그대로 50% 정도 돌려받을 수 있는 거세요. 저희가 태아보험 같은 경우에는 현대해상을 3 0제 만기를 기본으로 하고 진단비는 지난달까지는 농협이 가장 저렴했기 때문에 농협을 추천을 많이 해드렸어요 그런데 50% 바뀔 경우에는 농협이 저렴하지가 않아요 어... 회사마다 50% 상품을 보험료 계산해봤을 경우에 한 3천원? 4천원 밖에 오르질 않아요 10%하고 50% 차이가 근데 농협 같은 경우에는 10%였을 경우에 암, 뇌, 신장 3대 진단비하고요 질병, 효유장에 5천만원까지 해서 20년나 100세 만기를 했을 경우에 보험료가 거의 3만 3만 5천원 정도였거든요. 근데 50% 했을 경우에는 5만 천원 정도가 나요. 진단비를 더 이상 농협을 좀 권해드리기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다른 획기적인 상품이 나오기 전까지는. 음, 지금 틀로 봤을 때는 농협의 무해지 10%형이 네. 타사에 있는 무해지 10%형 보다 네. 굉장히 저렴한 네, 가격 저런게. 경쟁력이 있었는데 이거를 50%형으로 가져갔을 경우에는 사실 너무 형격하게 차이가 음. 많이 나더라. 13일까지는 그래도 여전히 진단비는 농협이 가장 저렴해 그런데 13일 이후는 어떻게 될지 아직 미지수니까 그때는 저희가 긴급 공지도 올리죠. 아니면 음. 긴급 영상을 한번 찍어보는 것도 네. 새로운 대안을 내놓지 않을까 싶어요. 음, 전 회사 상품이 다 바뀌는 거잖아. 네, 모든 회사. 네, 그래서 10% 형이 없어지고 이제 50%만 남게 되는데 음. 어, 저희가 그거는 14일 이후에 상품 비교하면 한 15일 정도 어, 광복절 이후에 네. 광복절 이후에 정확한 안내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는 게등단성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만약에 암, 뇌, 심장 이세 가지하고 질병효유장애를 20년 납 100세 만기 50%로 했을 경우에는 DB가 저렴해요 음. 근데 총 납입보험료를 비교를 해보시면 은한 100만 원 정도예요 50%형과 10%형이 음, 음. 20년 내시는 게 월납보험료는 음, 얼마 정도? 음. 월납보험료는 한 3천 원 정도, 3, 정도? 네. 그러니까 20년 납 기준으로 했을 때 대략 한 100만 원 정도를 좀더 내게 된다 네. 100만 원금액이시가 되는데 사람 일이라는 게 모르는 거잖아요 음. 20년을 다 내고 나서 폐지를 하게 될 수도 있죠 음. 1 0 같은 경우에는 찾으는 금액이 10% 정도 밖에 안 되죠 네 그렇죠 네, 그니까 10%형이죠 네 맞아요 네. 근데 5 0 같은 경우에는 20년이 끝나고 40년 정도 해지했을 경우에는 거의 80% 가까이 찾으실 수가 있어요. 음, 아, 해지한급금이 어, 20년 나 이후에 최대치가 올라가는 게 거의 네. 80% 가까이까지. 음,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오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저희의 대전제는 그겁니다. 태아보험을 준비하시는데 정말 꼭 필요한 담보들만 구성해서 절대 해지하지 않으셔도 되는 베이스를 가져갔지만 살다 보면 경제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음. 변수들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이 100만 원을 더 내는 부분들이 무조건적으로 단점이다라고 네. 이해하는 거는 조금 제한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네. 이 부분은 상담하시면서 정확하게 안내 받아보시면 충분히 납득 가능한 부분들이다 이렇게 네.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바뀐 음. 게또 하나 있어요. 태아보험은 여전히 가장 많은 분들이 현대해상을 가입을 하고 계신데 현대해상의 보험료가 조금 올랐어요. 아, 지난달 대비해서? 네, 지난달 대비해서 3% 정도? 3% 정도? 네, 납입 면제 부분이 대신 하나가 추가가 됐어요. 음, 구체적으로 어떤 네. 부분이 달라졌죠 중대한 상해 수술을 했을 경우에 음. 그 담보를 넣건 말건 상관없이 납입 면제를 해드려요. 지금은 현대해상밖에 없어요. 어린이 보험에서는 납입 면제의 범위가 넓어지는 게 정말 유효한 부분이기 들 때문에 네. 어 사실 뭐 나쁘지 않은 변하다 기존 영상 보시면 네. 아 태아보험의 기본 가이드 네. 30대 만기를 베이스로 한현대예상 네. 추가로 역시나 지금도 비교의 대상인 d b 플러스 농협은 네. 유효하다 네. 네 정말 복잡하지만 실비까지 포함하면 4개 네. 어 전문가님들이 너무 고생스럽지만 그래도 가성비를 꾹꾹 누르니까 4개까지 됐었는데 네. 태아보험을 전문으로 하시는 태아보험 전문가님들은 전부 다 현대해상 30세만기를 기본으로 추천을 하세요 어떤 장점이 있길래 추천을 하시는지 추천 이유를좀 정리해 주신다면 일단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계약전환제도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서른살이 됐을 때 이유를 묻거나 뭐 사유를 따지지 않고 가입된 내용으로 만기를 연장해 주는 제도죠 계약조건이 가장 유해요 타사에 비해서 음. 그리고 전환할 수 있는 그 특약들이 제일 많아요. 이거는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어요. 음. 그리고 이 부분이 약관에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 건 현대에서는 밖에 없어요. 음. 또 다른 또 장점이 있다. 선천적인 질병하고도 연관이 되는 부분인데, 인큐베이터 일당이 모든 보험사 중에 가장 높아요. 특히 이번 달에는 이 인큐베이터 일당이 하루에 30만 원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하실 필요 없고, 사실 보험료 굉장히 네. 비싸요. 30만 원 하시려면은. 일단 인큐베이터 입당이 가장 높다는 거 음. 이것도 태화범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죠 가입한도가 굉장히 높아졌다 그쵸? 네. 그리고 그질병효장에는 다들 중요하다는 건 아실 거예요 약관상한질병효장에 대해서 선전적인 거에 대한 것도 보장을 해드리는 거는 현대상 밖에 없어요. 음. 그 부분도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담보마다 보장받는 기간을 조절할 수가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이번 일당 같은 경우에는 영유아 시기에 중요하지만 아이가 뭐 초등학교만 들어가도 필요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담보별로 모든 거를 뭐 30세 이렇게 정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부분만 만기를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현대 이상. 도움료를 절약할 수 있는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어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내부에서는 칭찬을 많이 해요. 보험료를 미세하게라도 조정할 수 있기 맞아. 때문에 원하지 않는 담보를 굳이 30살까지 가져갈 필요가 없으니까요. 응.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선천 이상에 대한 수수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현대사이건 디비건 뭐 농협이건 메리츠건 케이비건 선전적인 거에 대한 보장 범위는 동일해요. 큐코드 00부터 큐코드 99까지 보장을 동일하게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보장 금액이죠. DB 같은 경우에는 200만원까지, 농협 같은 경우에는 150만원까지 밖에 보상이되지 않고, KB 같은 경우에는 500만원까지 보상을 해줘요. 현대하고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최저 금액이 KB는 10만원 밖에. 근데 현대 같은 경우에는 최저 30만원부터, 혀유착증 같은 간단한 건 30만원 보장을 해드리고, 구순열, 구월 같은 거는 5 0 0 원까지 굉장히 네. 보장을 크게 해드리기 때문에 태아보만큼은 그래도 아직까지 여전히 현대해상을 강자로할수 있습니다. 른 여러가지 장점들 계약전환제도부터 시작해서 네. 뭐 보상서비스 뭐 전반적인 것을 다 비교했을 때 현대해상인데 네. 오늘의 주제는 이 수술비에 대한 네. 이야기다 보니까 수술비 특히나 선천이상 수술비에서도 네. 현대해상이 최소 보장부터 최대 보장까지 굉장히 폭넓게 보장을 하고 있다. 보장받는 질병의 그 코드는 동일하지만 현대상이 가장 높은 금액을 보장해 드리고 있어요. 음. 종합적으로 그래서 이런 이유들을 토대로 해서 현대상 30세 만기를 가장 많이 추천해 주시지 않나 라고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수술비 얘기가 나왔으니까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건 농협이 수술비를 파격적으로 7월 달에 인상하면서 이 종수술비의 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쟁거리도 많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리를 좀해 주신다면 일단 그럼 수술비의 종류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해 드릴 건데요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질병 수술비, 상해 수술비라고 하죠 이게 범위가 가장 넓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이거는 금액이 동일해요 내가 맹장으로 수술을 하건, 뭐, 암으로 수술을 하건 똑같이 보장을 해 드리는 건데 거의 대부분 회사는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을 되시고요 그 외에 추가로 들어가는 게 종수집이라고 1종, 2종, 3종, 4종, 5종 수수비가 있는데요. 이거는 1종이 숫자가 작을수록 가장 가벼운 질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숫자가 커질수록 중대한 질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폐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뭐 20만 원, 30만 원 정도 보장을 해 드리고 5종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뭐 1,000만 원에서 많게는 2,000만 원까지 보장을 해 드리고 있어요. 비비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 보장을 해 드리고 2종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 보장을 해 드려요. 농협이 예전에는 수술비가 너무 한도가 낮았기 때문에 저희가 가입을 안 해드렸거든요. 근데 7월달에 새로 나온 농협중수수비 같은 경우에는 1종이 60만원 보상을 해드리고 2종이 180만원 보상을 해드려요. 어, 굉장히 일... 큰 금액이죠. 1종도 거의 뭐 3배 아까운 보장을 해주고 2종도 3배가 넘는. 넘죠. 네네. 네. 그래서 7월에 이슈가 됐던 것 같아요. 그쵸. 그렇게 죠그렇 보장을 해드리고 아까 서음 말씀드린 질병수술비도 DB가 원래는 30만원밖에 보상이안 되거든요. 8월 6일까지만 한시적으로 50만원 보상을 해드리고 농협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질병에 들어간 질병 수수비도 50만원 보상을 해드려요. 음. 그러면 이렇게 보장한도가 늘어났다면 당연히 따라서 금액도 올라갔죠. 근데 금액이 거의 차이가 없어요. 지비아 농협이 동일하게 질병 수수비는 50만원으로 보장을 받는 걸로 하고요. 일종을 농협이 60만원부터 5종이 1,800만원까지 가능하고 DB는 1종이 20만원부터 5종이 2천만원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DB가 16,579원 그리고 농협이 16,449원으로 농협이 더 저렴하죠. 한 100원 정도? 네, 더저렴해 네, 그 4종, 5종 같은 경우에는 걸릴 확률이 굉장히 적은 거 1, 2, 3종이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지급이 되는 종수술비 그러니까 수술을 받는다 그러면 많이 지급이 되는 부분인데 DB의 장점은 이 4, 5종이 좀 한도가 높다. 높고요 농역 같은 경우에는 1, 2, 3종 받을 확률이 높은 부분들이 네. 한도가 높다. 네. 어, 그런데 금액은 0원실에 밖에 안 났다. 그래서 전문가님들은 보통 1, 2, 3종이 높은 거를 더 좋아하죠. 선호하죠. 네. 고객님들한테 이득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달도 역시 이달도 현재까지는 농협이에요. 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월 이후에는 무해지 환급형 10%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보험료가 또 어떻게 변동이 될지 몰라요. 그때 음. 너무 차이가 난다면 또 보내드리기 힘들겠죠. 그러면 수술비에서 이제 일반 수술비랑... 그 다음에 종수술비까지 정리를 해 주셨어요. M 대 수술비. 응. 모든 거는 장단점이 있어요. 종수술비가 굉장히 범위가 넓고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관열, 비관열 수술 중에서 종수술비는 거의 대부분이 관열 수술밖에 보상을 안 해줘요. 비관혈이 완전히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되는 것도 있지만 딱딱 비관혈이 된다고 정해진 것만 보상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내시경 음. 수술 같은 경우는 보상을 해드리지만 뭐 복강경이라든지 흉강경 부분은 보상을 안 해줘요 근데 N대 수술비는뭐 복강경이건 흉강경이건 뭐 내시경이건 뭐 그런 구분이 없단 말이죠 음. 그렇기 때문에 종수술비나 일반 수술만 가져가는 건 조금 위험하다고 봐요 엔드 수술비는 회사마다 조금 씩 차이가 있어요 112대인 곳도 있고 119대인 곳도 있고 123대인 곳도 있고 140대인 곳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보내드리는 거는 일단 DB를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 이유가 엔대수술에서 어, 중요한 거는 심장질환 그리고 뇌혈관질환 수술이라고할 수가 있거든요 뇌혈관질환 수술이 심장질환 수술비를 천만 원씩 따로 넣어드리는데 이 엔대지병에서는 보통 2천만 원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음 굉장히 큰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데 이 2천만 원 보장을 받으시는 거는 뭐 DB건, KB건 뭐 크게 차이가 없어요 노염을 음. 제외하고는 음. 크게 차이가 없는데 그 외에 다른 부분을 보시자면 은 식구대 생활질환이라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 이렇게 크게 보장을 해서 놀랐던 게 편도선 그리고 충농증 그리고 그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하시죠? 요 지금 다들 컴퓨터 네. 많이 쓰잖아요. 일종이거든요. DB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 농협 같은 경우에 는 60만 원보장을 받을 수 있는 질병이에요. 근데 6 0대 생활 질환이 DB의 앤데 수술비는 최대 200만 원 보상을 해드려요. 음. 그리고 또 하나 앤데 수술비를 추천해드리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이대 질환 수술비라고 해서 뇌혈관 질환 수술비와 허혈 심장 질환 수술비를 구성하는 경우가 많으세요. 냉대 수술비를 넣으시면 이 부분을 넣으실 필요가 없는 게 심장질환 수술비는 그 외에 보정맥이나 빈맥심부전까지 보정을 해드려요. 음. 보정 범위가 더 넓다고 할수 있어요. 허혈성 수술비, 그 다음에 음. 뇌혈관질환 수술비 음. 이걸 저희가 이대질환 수술비라고 부르는데 음. 네. 이 부분을 넣지 않고 그러면은 그쵸. 어엔데수들비해서그 부분을 넣으셔도 보통 천만 원씩만 넣거든요. 응, 응. 근데 엔데 수술비에선 이걸 이천만 원씩 보장을 해드리고 관여 비관은 구분 없이 보장을 해드리기 때문에 훨씬 더 고객님들 입장에서 는이들이죠 음. 그래서 거기에 질병 수술비, 일반 수술비, 종 수술비 그리고 엔데 수술비까지 같이 조합을 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추천을 해드리고 있어요. 이게 진짜 포인트인 게 저희 아이들은 지금 현재 의학 기술을 적용받기보다는 의료 기술이 점점점 개복하지 않고 가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팀장님께서 지금 추천해 주신 엔드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다 보장을 음, 는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아이들한테 준비해 주기에는 우선순위가 더될수 네.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 영상이 업로드 되는 시점이 13일 이전일 것 같아요 네. 어, 그런데 13일 이후에 혹시라도 이 영상을 네. 보신 분들이라면 지금 저희가 내려드린 것과는 네. 다른 방향으로 그렇죠. 갈수 있다 하지만 지금의 저희가 예측과 지금 현 상황으로 봤을 때 13일 이전에 가입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농협, 농협? 실비 현대 어, 요렇게 세개 구성으로 해서 네. 조합설계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상담받아 보시면 될것 같고 그렇 네. 이후에 네. 보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현재 예상으로는 농협은 빠질 것 같아요 음, 음. 음. 굉장히 어렵죠 어렵죠 태아보험 자체에도 담보가 워낙 많아서 네. 어려운데 기존에 이제 실비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진단금에 대한 이야기 질병 후유장해나 상해 후유장해에 대한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해서 음. 담보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조금 구분 지어 드려야 되는데. 네. 그 중에서도 수술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어요. 네. 수술비에 대해서는 전문가님께서 나눠주신 의견에 대해서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상품 가입을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통적인 질문이긴 하지만 해아보험 가입하시면서 기본 담보는 30세로 가는 현대상을 선택을 하고 농협이냐 뭐 딥이냐 이렇게 해서 100세를 좀 설정하시려고 할때 어, 80세만기로 하는 게 좋다. 1 0세만기니까 설계사님들마다 음. 네. 의견이 다 달라요. 네. 전문가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저는 일단 판이세 만기는 너무 정말 짧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의학기술이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판0세 만기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90세와 그런 100세를 비교를 해야 되는데 3대 진단비와 지방 효율 장애까지 했을 경우에는 100세 만기와 90세 만기는 한 3천 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3천을 더 내고 10년을 더 보장받는 게 낫다. 사실 이게 논쟁거리가 많긴 하지만 보험료 차이가 크지도 않다 고 보니까요. 전문가님의 추천은 백세만기다. 네. 네. 태아험을 준비하는 분들께 좀 드릴 수 있는 팁 내지는 당부의 말씀 있으시다면? 일단 알아볼 것도 너무 많고 네. 옛날하고 다르잖아요. 정보의 홍수 속에 살다 보니까는 더 힘드실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가입을 했는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셨으면 해요. 알고 계시는 게 22주 6일까지 가입을 하면 된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거는 맞아요. 근데 이거는 최후 보험회사에서 이때가 넘으면 절대로 받아주지 않겠다는 뜻이고 꼭 그날을 맞추실 필요는 없으세요. 어, 웬만하면 1차 경화 검사하기 전에 하시는 게 아이를 위한 안정 장치를 마련해 주시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음. 그러니까 너무 시간에 쪼들려서 그리고 4월에는 음. 또 이슈가 있잖아요. 음. 무해지 없어진다고 하는데 어, 어떻게 어 해야 되나? 막 이런 저, 고민들 너무 많아서 급박하게 생각하지 마셔라. 네, 너무 어. 걱정하지 마시고. 어쨌든 우리 아이의 충분한 보장, 그리고 보험 가입이 안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을 안 만들기 위해서는 어, 임신 사실 아신 다음에 1차 기형아 검사를 하기 전에 어, 미리 준비해 주시면 좀더 든든하게 어, 안전하게 준비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마무리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좀더 유용한 정보들 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